안녕하세요 월라신당의월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그 처음에 네. 선생님 영상 두개 올라 아네개 올라갔잖아요 네, 네. 그 댓글 막 그런 게 있었어요 응. 옷을 조금 응. 영하게 입으시면 응. 좀더 젊어 보이죠 너무서 응. 오늘 신경 많이 쓰신 거예요 아, 신경 많이 썼어요 저희 이제 <웃음> 어머니하고 우리 또신 아오님이 나이쁘게 나이 이렇게 만들어 줬어 감사합니다. <웃음> 무슨 컨셉이가? 음, 지금요, 지금 컨셉 공주 컨셉. <웃음> 만족하세요? <웃음> 나이 와플만 다니는데. <웃음> 만족하세요? <웃음> 어, 만족합니다. 네, 네. 만족하죠. 이뻐요? 네. 네. 괜찮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사진 하나 하져는데 <웃음> 아, 네. 네. 오늘 어. 예쁘게 꾸미신만큼 음, 음. <웃음> 잘 봐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드릴게요, 사 네. 남자 분이시죠. 남자? 왜 이렇게 힘들고 답답하고 무기력이 들어오지. 왜요? 일단 제가. 어? 지금 머리 아픈 일이 있나봐 왜 이렇게 머리 아프지? 왜, 왜 머리가 아플까요? 모르겠어 사람 땜에도 머리가 아프고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도 머리가 아프다 요렇게 나와 조금 되게 노력을 많이 한 사람 같아 이 사람 연예인이야? 네, 맞아? 네, 네, 네, 네 맞아요 네, 네. 연예인인데 네. 음, 유명해 또? 네. 네 연예인인데 요 자리에 오기까지 조금 노력을 많이 했다 그렇게 나와 음... 근데 머리가 너무 아파 지금 도력은? 어디에 같이 묶였다? 어디에 같이 힘말렸다뭐 이런 게 보여. 음, 어... 응. 이분 성격은 어떠세요? 성격, 성격 이게 뭐야? 쾌활해. 쾌활한데 이거 쾌활한 거 조금 만들어줬다 이렇게 보여. 어, 어... 자기 원래 내성적이고 그런 사람인데 쾌활한 게 조금 만들어 니다. 이렇게 보이고 지금 보면은 머리가 뭐 너무 아야해. 음. 응. 그래서 신경쓸 일이 많고 신경써야 할 일도 많다 요렇게 나와 음.. 응. 이번 뭐.. 무슨.. 올해에 그럼 안좋은 일이 있는 건가? 응 올해에도 안좋았고 내년 저 작년부터 조금 안좋았다 그래 작년 중에서 후반부터 안좋았다가 올해까지 요렇게 왔다 요렇게 나와 음... 응. 되게 지금 보면은 자기는 원래 내성적인 사람인데 이 자리에 오기까지 노력을 많이 했다. 쾌활하다. 그렇게 나와. 그리고 지금 보면은 생각할게 많고 머리가 너무 아프고 골돌이 이렇게 생각하는게 보여요. 응. 음, 신중한건가요? 그만큼? 원래 신중한 사람인데 거기에 신경쓸게 못해져서더 머리가 아프다. 이렇게 나와. 응. 음, 음. 이성적인 면은 어떻게 좀 보이세요? 이성적이면, 이성적이면은 되게 까다로운 것 같아. 여자를 볼 때도 까다로운 것 같고, 사람을 볼 때도 되게 까다로운 것 같아. 사람을 쉽게 만나지 않아. 그리고 자기를 조금 드러내지 않아. 음. 감추고 있어. 감정선을 잘 감추고 산다, 요렇게 나와. 응. 지금 옆에 누가 없을까요? 지금 옆에? 이거 안, 아니, 한... 어, 결혼 안, 결혼했어? 어, 결혼 안한것 같아. 옆에 누가 있는 것 같아. 아... 응. 옆에 누가 있는데 조금, 어, 뭐야. 밀당 있어? 막 이렇게 보여. 음, 응. 그렇게 막 애정처럼 이렇게 이렇게 밀착되어 있다 이렇게 보이지 않아. 이분 나이가 좀 있으시잖아요. 응. 왜 결혼을 그동안 안 했을까요? 자기 거 자기가 챙느다고 바빴다 그래. 음, 자기 밥그릇 자기가 챙긴다고 바빴다. 그리고 이렇게 놓고 보면은 내가 지금 볼 때는 이성한테 그렇게 이렇게 많이 그게 없어. 봐봐 연예인들도 봐봐 막 스캔들도 많이 나고 막구슬도 많이 나고 하잖아. 그런 게 조금 없었던 것 같아. 음. 어. 뭐 있어도 한사람 요정도 보이는 것 같고 그런게 많이 없었던 것 같아. 결혼을 할까요? 응. 결혼은 모르겠어. 결혼은 하긴 할건데 조금 늦던지 그럴 것 같아. 지금 어. 당장은 안보여. 지금도 어. 이미 늦었는데 더.. 어 2년은 있어. 근데 결혼에 있어서도 되게 신중한 사람이다 요렇게 나와. 어. 그리고 홍기를 한번 놓쳤다 요렇게 보여. 어. 이 사람 자체가 진짜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아, 감정, 그 포커페이스라 그러지 그걸 잘하는 사람이야. 응. <웃음> 일적인 면을좀 어떻게 보이세요? 일적인 면으로는 이제 내년 조금 초반 3,4월 가서 조금 괜찮다 그렇게 보여. 지금은 그냥 지지부진하게 보이고 원래 하던 걸 계속 하든지, 지금 있던 자리를 지키든지 이렇게 보여. 지금 뭔가 하고 있는데 음. 그거는 조금 잘될수 있을까요? 어 괜찮을 것 같아. 어. 후반부터 더 괜찮을 것 같고 내년 초반되면 아까 3-4월 요즘에는더 음. 괜찮을 것 같아. 음. 음. 이분 그 초년은 중년은 말년은 있으면 언제가... 초년에 되게 잘... 좋았다고 그렇게 나와요. 아, 아그래 음. 음. 그거를 요만큼 이제 좀 이렇게 유지해왔다 끌고 왔다 요렇게 음. 어 수레를 이렇게 등에 지고 끌고 다니듯이 그렇게 음. 어. 앞으로, 뭐, 이분, 뭐, 구설이나 뭐, 이런 거는 없을까요? 어, 구설이 있죠. 어떤 구설이 거... 있는데, 뭐, 뭐, 사람 때문인 것 같아. 사람인데, 여자도 하나 보이고, 남자도 하나 보여 그게 뭔가. 응. 만약에 2인 1조가 될수 있어. 이 사람을 하나를 두고, 남자와 여자가 구설을 탈 수도 있는 거고, 음... 아니면 여자 하나, 남자 하나, 이렇게 따로, 음... 남녀가 이렇게 탈 수가 있어. 근데, 음... 여자 쪽으로 볼 때는 조금 애정. 이렇게 여자 연애 요런게 보이고 남자는 그냥 친한 사이였는데 좀 인간관계에 대한 구설이 조금 들어와 <웃음> 응. 인간관계가 뭔가 잘못했나? 응, 응. 인간관계를. 사이가 틀어졌던지 조금 삐끄러졌건지 그런게 조금 있어 어... 어... 응. 말그 이분 누군지 알려드리고 조금 더 질문해 볼게요 근데 갑자기 그러는데 동자가 그런데 삐뽀삐뽀? 삐용삐용? 뭐야 경찰차야? 관제가 조금 부여 경찰, 그게 그게 뭔가 관제? 경찰체가 보인다는 말씀이시죠? 응응 응. 제가 그럼 누군지 알려드릴게요 네왜 보이는지 알려드릴게요 되게 신기하네 이거 이분 김래원씨거든요? 배우? 응 근데 이분 그그 그 잘생긴 사람 아니야? 근데 이분 드라마 하는데 응. 역할이 경찰이에요 아아아아오 깜짝 놀랐네 잠깐잠깐 <웃음> <웃음> 잠깐. 어. 아, 경찰이에요. 그래서 그게 보였나봐요. 아, 삐뽀삐뽀, 삐뽀, 막 삐용삐용 그러는데 경찰차가 어, 와서 그렇게 하고. 어, 되게 신기하네. <웃음> <웃음> 근데 아무튼 김혜연씨가 네. 지금 사실. 음. 되게 탑스타잖아요. 탑스타인데 아직도 결혼을 안 했어요. 그래서 초년에 하이틴 스타냐? 아, 그쵸. 그 그거 아시죠? 응. 해바라기. 응. 해바라기? <웃음> 그거 그, 김종운 씨인가 그 빡빡이 빡빡이 머리 그거 맞나? 아, 아 김래원 씨. 음. 아, 뭘해 빡빡이지? 음, 맞아, 맞아. 해바라기 한. 암, 암, 그, 암 걸려가지고 어렸을 때 아, 봤어. 아, 암 걸려가지고 빡빡이 머리로. 근데 여기 그때 어, 그 드라마가 아 영화가 진짜 잘됐었거든요 영화.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라마가 꾸준히 잘 됐는데. 음, 음. 이분 왜그 솔직히 다 가졌잖아요 사실 그걸 음. 결혼을 그 동안 안 했을까요 뭔가? 디게 제. 응. 디게 제. 여자를 놓고 재는 게 많아. 어, 음. 여자를 놓고 재는 게 많고 디게 여자 볼때 계산적이고 조금 음흉함이 들었어. 음. 음, 음. 그래서 그거를 조건을 맞추다 보니 그 솔직히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은 결혼보다 연애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음. 만약에 결혼을 만약에 늦게라도 한다면 좀 의무적인 게 들었다 요렇게 보여. 만약에 남자라면 자식을 낳고 싶잖아 그런 부분도 있고 좀 의무적인 게 들었고 음. 결혼보다는 연애를 더 어, 선호하는 음. 스타이다 일 그렇게 나와. 음. 음. 이 이분 그러면 지금 아까 썸 타는 분이. 있어? 고하셨요 응. 그분이랑은 뭐 결혼까지는 쉽지는 않겠네요. 응. 아니 내가 아까 그랬잖아, 밀착 관계가 아닌 것 같아 보이라고. 근데 썸 타는 사이가 있었는데 좀 등을 돌린 게 보였어. 그래서 오. 지금 밀착하는 게 없고 서로 서로 좀 밀당을 한다 이렇게 보였어. 응. 참. 김래원 씨. 멋있는 사람이네. 응. 그래서 초년은이 제일 좋았어. 하이틴스 타라서 거기서 좀잘 잡아야 되는데 자기도 자기 모르게 툭툭 뱉은 말에 구설을 많이 탔어. 악의적인 건 없는데 이거 말을 조심해야 돼. 왜요? 응. 자기가 자기가 생각하지도 않게 뭐 다른 거를 이렇게 좀 이렇게 언론에 나가면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러잖아. 네. 근데 생각지 않게 그냥 자기는 이제 업이 돼서 이렇게 팍팍팍 이렇게 말을 한 거야. 근데 그게 사람들이 물어서 그거를 문제를 잡는 거지. 그래서 잘 방송을 안하나? <웃음> 잘 안하거든요 사실 드라마 외에는. 가끔 예능 나오고 잘 안하는데 그 이유가 있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시작의 물거를 작년, 작년부터 작년 지금까지 힘들었어. 근데 지금 시작의 물거를잘 틀며 올라가는 자리가 있어. 응, 올라갈 수 있어. 아까 3, 4월이라 그랬지? 그때쯤에 올라갈 수 있어. 근데 그거 기운을 그래 나도 그래 아무리 연예인이고 일반인이지만 각자의 인생을 놓고 봤을 때이 사람이 기회를 잘 잡아서 잘 됐으면 좋겠어. 어, 그래서 이거를 계기로 삼아서 발판을 삼고 더잘 돼서 이 사람이 옛날처럼 꼭 예전에 그 자리는 아니더라도 잘 되고 좀 웃었으면 좋겠어. 그 드라마 음. 하는게 소방서역 경찰서 라는 드라마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경찰 역할인데. 경찰이야? 경찰 아저씨야? 어, 음. 제가 이런 경찰이에요. 음. 근데 시청률이 뭐 그냥 잔잔하게 음. 가고 있어요 음. 지금. 근데 음. 그게 뭐더잘 될까요? 응잘 음, 돼. 아, 내가 지금... 그랬잖아. 지금 음. 재미가 없다고. 근데 내년 초부터 이렇게 3, 4고갈 때부터 음. 좋아진다고. 그래서 음. 그게 좀 사람들이 조금 그게 있어. 지켜보는. 이게, 음.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1, 2월 정도, 2월 정도에 끝날 것 같은데 음. 그러면 그 3, 4월을 보신 거는 다른, 거, 다른 작품일 수도 있는 거네요? 다른 작품도 들어오고 아. 끝에 이제 마무리의 빛을 발한다, 아. 요렇게. 아, 음. 마무리에 좀 음. 올라갈 음. 수 있다. 음. 음. 김혜영 씨는 언제까지 좀 연기 활동을 좀 할까요? 연기는 계속 할것 같아. 이 사람이 연기를 내려놓지 못해. 근데 문제는 연기를 하더라도 자기가 그걸 잘 잡고 가야 되는데 음. 또한 번에 이렇게 그런 압전처럼 그렇게 들어가는 그런 게 들어오면은 다시 나오기가 힘들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 아, 응. 아까 구설 말씀해 주셨는데 응. 그 남자 여자 구설 하나씩 있다고 하는데 응응. 어떤 게더 커요 사실? 여자. 응. 여자. 응. 여자가 먼저 보였어. 여자 문제인 거예요? 어.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여자 문제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일이 있다. 이렇게 보여 아이고, 응. 자, 그거를 근데, 잘 응.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응. 근데 막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리스크가 되진 않은 것 같아. 음. 음. 원래 그랬던 사람이니까 좀 요런 게 있을 것 같아. 돋보지는게 음. 음. 보여. 음. 음. 잘 됐으면 좋겠네요. 음. 잘 됐으면 좋겠어. 네, 뭐더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아무튼 전부 다 보면은 사람들이 조금 자기 힘듦을 이겨낼 때 너무 힘듦에 갇혀서 좋은 걸못 보는 게 많아요. 음. 그래서 조금 그런 거를 좀 힘듦을 좀 묻어두고 트라우마를 밟아서 조금 다 이런 기회를 잡아서 더 잘되고 그리고 잘된 사람들한테는 좀 박수를 쳐줬으면 좋겠어. 응, 너무 비난만 안했으면 좋겠어. 응.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그... 아니아니... 아니, 아니, 사실... <웃음> 선생님 김래원씨 그 해바라기 유행화 하세요? 해바라기뭐몰나 해바라기 아까 김정은씨 빡빡이 나 드라마인줄 알았네. 아... 들어보셨으면 알 텐데. 한번 해봐봐. 해봐봐. 어 이걸 하라고 요 제가. 이 잠깐해. 어뭐 지코가 많이 따라요. 뭐다 가졌어야만 했었냐? 뭐다 뭐, 그런... 가졌어야만 했었냐?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그 있잖아요. 꼭 그랬어야만 했냐? 뭐, 꼭 <웃음> 그랬어야만 했냐? 이러면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